d 사 s a 겨 a h a n k 두고 one step 두 손을 잡고 빠른 two step 어느새 오늘은 나에게 내일은널 바라게 해 y it's alright it's okay 내 거짓말 타는 건 너뿐이라 Oh I'm 더 고마워 가끔은 지쳤고 개 숙여 우는 너볼때 어쩔 줄 모르는 난뭘할수 있을까 정말 미안해 내 사랑이 겨우 이것밖에 안돼 그래도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my baby 내 사랑이 겨우 이것밖에 안돼더 어느 겨울에도 너의 봄이 될게 내 마음이 겨우 이런 말에 쏟아지는 유성우처럼 까만함을 내비이대줘 I can do everything for you 난 너에게 뭐든지 다 주고 싶은 마음만 커서 작아지는 난 운받기만 하는 바보 어느 내가 미웠어 너에게 더욱 미안해 It's alright oh, it's okay 내 거짓말 다는 돈 너뿐이라 o oh, don't 고마워 가끔은 지쳐 웃기 숙여 우는 널볼때 오줄줄 ف okay. ا